예, 안녕하십니까. 자, 솔리드 웍스를 쓰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자, 솔리드 웍스를 쓰실 때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가 저장해놓은 솔리드 웍스 파일들이 미리 보기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솔리드 웍스 파일인데요. 솔리드 파트 파일 드로잉 파일들인데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면 당연히 어떤 파일인지 쉽게 구분할 수도 있고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쉽게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보기가 안 되면 상당히 난감하죠. 그렇죠? 자, 이 미리 보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경로로, 여기는 이제 저거죠. 명령 프롬포트입니다하가지고 해당 경로로 찾아가셔가지고, 이 솔리드 썸네일 프로파일 DLL이나 요 DLL 파일을 다시 한번 레지터리 등록해주면 됩니다. 자, 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저는 윈도우 7입니다. 7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CMD, Command Line, c m d 명령 프로프트 옛날 도서 시절에 <웃음> 쓰던 명령인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참 질긴 생명력입니다자 마우스 오른쪽, 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자이 경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 C 드라이브로 먼저 가겠습니다. Change Directory 한칸띄시고 C 땡땡땡 슬러시가 아니에요. 땡 땡입니다. 원화 표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습니다. 엔터키 위에 있죠. 엔터치면 C 드라이브로 올 겁니다. 자, 솔리드 웍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찾아가는 거예요. CD, 프로그램 파일, 다 쓰기 귀찮죠. 몇자쓴 다음에 탭키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엔터. CD, 솔리드 웍스, 탭, 엔터. CD, 솔리드 웍스, 엔터 요 위치가 어디라는 얘기죠 요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솔리드웍스가 주로 설치되는 곳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마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 그러면 뭐솔리드웍스 플로우 또는 시뮬레이션 여러가지 경로가 있겠죠 폴더가 있겠죠 그중에 여러분 솔리드웍스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뭐라고요솔리드웍스 네. sldth죠 어, 썸네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썸네일, 프로파일, DLL이죠, 요. DLL 파일이란 게 뭐죠?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 n k 동적, 라이브리, 링크 라이브리 러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이걸 등록하는 겁니다. 자, 레그 서브입니다 커맨드 라인에서요. 레그 서브, REG SVR32. 슬러시, 물음표 해볼까요? 그러면 도움말이 뜨겠죠? 그냥 쓰면 등록을 하는 거고요 슬러시 U 하면 등록을 해제하는 겁니다 일단 등록 해제해 볼까요? 그럼요. 레그 서버 32한칸 띄고 슬러시 U 한칸 띄고요 sldthum 정도까지 쓰고 탭키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엔터 치면 on 레 s 스트리 서버 그러니까 등록 해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가 한번 보죠. 또 정상적으로 잘 되나요? <웃음> 좀안 돼야 되는데. 또잘 또 되고 있네요. 또 그렇죠?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한번 미리 보기 값을 다른 거랑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음, 또잘 되네요.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안 됩니다 이거. 그날 그람 잘안 되고 있죠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날 그 다시 볼까요? 안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랑 마주 난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다시한번요 레거서버32 하고요 슬러시 유 하지 마시고 그냥 SLD t h m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이거 꼭 한칸 띄셔야 됩니다 여기 엔터 치면 예, 등록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 끝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요 다시한번 FOK 새로고침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보이는게 보이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되면 다른 거로 한번 바꿨다가 또 다른 거랑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리 보기 문제를 좀 해결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외로 질문하시는 분 많으세요 요 경로 잘 찾아 가셔가지고 레거 서브 30 이라는 것은 윈도우즈 명령어니까요 어디에서나 실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dll 파일이 이 경로에 있기 때문에 경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어, 그 파일이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날 수도 있으니까. 경로를 찾아가셔가지고, DLL 파일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